야, 지도에 없는데.. <웃음> 아니.. 지도 조금.. 앱에 큰일 는데 물이 없는데.. 이제. 거기에 물이 있는 거야 어제도 많이 갔잖아요 없... 아.. 어. <웃음> 현실이 많아 오케이 오케이 현실 반영이 었고아내 보고 가고 있는데.. 앱에 레벨... 불응동기가 없는데 물이 있네 아저씨, 태우러 가겠다. 님, 어, 들어가신 거요 담배 태우러 가시고 돌아오시라고 하시네. 누구요? 담배 만들어서 태우시나? 아, 어, 도망가! 누구 온다 그랬어요? 온다고 나와셨는데, 아, 담배 태운다고요? 마 <웃음> 했어요? 담배 태우고. 들어오신가보네 아직 10시 안되는데 최근시간 아아 10시 들어하신 거네. 누구지? 어? 어. 들어가셨구나? 디코에들어가신다네 아, 응. 들어가셨습니다 어 아, 때리지마 좀비야, 때리지마 좀비를 저기서 쐈다가는 저, 저 죽긴 애들한테 오로콜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위험한 짓인데 총 주세요, 제총 어디갔죠? 아, 총이 날아갔다고만 말하지마요 바운드에 뻔해고구 아! 아 우빈보속 <웃음> 뒤로.. 총손니가 뒤로 돌아버리네 이친도목 피는 지혜이시네 아! 맞을 뻔했잖아유 아 저는 저족수입니다 내 나비도 어디친 근데? <웃음> 다시 배우셔야겠어. 나비도 어디 갔지? 병가부터 다시 하고 오셔야겠네. 돌입합시다. 근데 쟤네들 어디네 보여요? 아니요, 안 보여요. 음, 들어가 봅시다. 접을 건데. 타고 들어가면 알라모트 마저 고 사망합니다 마크 있 언덕 아래인가? 언덕 아래네 좀뛰어와서 돌아가면 돼요 와, 이거, 애매한데. 그냥 아예 온덕 아래 인네 저기가 고지가 250 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각이 나온 데가 344인데. 1, 2, 3, 4, 5, 500m. 각이 나올 것까지 몰라간다고 언덕기 아래에 있는 데도. 안 나와, 절대. 그러면 마다일 밖에 없다. 좀 천천히 봐요 제가 가보게요 고기방패들이... 기방패 얘들은 차로 막아도 그냥 쏘던데? 그냥 뚫어버리던데, 그 타? 설치되어있는 총이... 그, 잡고 들어가야죠. 그니까, 어그로를 끌자마 그냥 쏴버려요, 총. 차를 그냥. 뒤에 그러니까 숨어있을 그... 때. M2부터 잡고 들어가야. 차가 뚫리니까. 무서운 놈들이야. 59경이라며요, 저 그거, 총, 총알이. 예. 네. <웃음> 돌돌. 아, 어. 어. 어. 어. 어. 어. 겁나 많아. 살주세요 <웃음> <웃음> 이놈은 아니지, 잠깐만. M2 있어요? M2는 없어요 AI가 m 청나에 서있어요 코앞이네 95m면 도착하게 좀 끝나겠는데? AI를 따봅시다 여기서 도착하게 되면 끝나겠는데? 진짜 이장색 질리네 저 친구. 난이도가 낮은 건가? 애들이 반응이 좀 느리네. 잘봐 사건으로. 오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옛날에 붙어있었군... 저번에 아무것도 안 달고 계시는데... 금번에 옛날부터... 군대플레이하고 있어요? 음... 여 어디있어요? 여기 어디 있구나... 아... 자꾸 나무가 뚫려서 보여... 나 충만한데. 아, 총알도 얼마 없는데, 아. 잠시만요 저렇게 신고 있는 사안 신고 만는 사람, 신고 있는 사람, 신고 있는 사고 내 네, 각도에서 안나와요 이미 잡아야돼 아아... 뭐... 내둘 다이 당하셨네 양각으로 덮여가지고 키보드 던지신거 같은데? 이거? 핀 찍어주세요 AI가 지금 안보이덕 그 엄마 컴퓨터. 뭐네 내가 내가 그냥 잡고. 맞나? 정확하게 잡혔었다는건한 마리가 더 있다는 건데? 캐나를 떠볼까? 음, 일단은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캐나가 왜 밑에지? 이게 밑, 음,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게 나가면 돼. 한 마리가 없는데. 아! 아. 아. 여기 있네냐동시가 사라졌다. 아, 진짜, 다는데이렇 빡센데 안 타고 있다는 거지. 와, 언제 가냐? 해기 타고 가야지, 뭐. 안 뜨셔요? 뜨는데? 검색하셨길래? 잠시만요 그냥 공고캐시라고 쓰시면 많이 나오긴 데 여기서 캐시라고 쓰면 나오는데 공고캐시라고 치세요 공고캐 캣캣 공고캐시라고 치시면 나오네 따라오니 여기를 설치할 때를 잡고 마지막에 다른 센터가 있는 안 끼죠? 뭐라고요? 스팡 컵? 쿠팡? 스팡 아이번 쿠팡 많이 쓰시라고 꽝 꽝밖에 안 들리시네 <웃음> 빵. 저 총이 있어? 나비 나비도 있으니까 <웃음> 나비도 챙겨드려 총 있어요, 지체, 나비드. 음. 아, 맞아. 그, 문, 그 미니건 시리 아, 맞아. 아, 미니건. 아, 맞아. 안 맞아. 미니건 치리더라고 미니건이 아주 그냥 학살이었죠. 아이. 그냥 관통이야, 관통. 탄이 거의 고폭탄급으로 봐야 되나? 고, 관통되데 관통되고 뒤에 맞으면 터져 대지는 또뭐 그런 게다 있어 자영할수가 있나 붙임나? 하면 붙임봤습니다. 어 움직인다 너무 비스듬한데 나베소전 아우 암 움직일 수 없어 장로 켜야 되는데 <웃음> 아, 아 이러면 옥토를 켜야 되는데 암움직 있습니다 내려가 자어차게 내려가야 돼 도라 도라 도라 홈키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나! 라 도라 도라 도가 도라 도라 도라 도가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도라 라도고 도라 도라 도 어, 지금 아, 지금 막돌면 아, 총도 날라가는구나. 나도 몰라. 나 진짜 한이 있는 곳에 가서 가야지 아실 거예없총 날라갔다. 이... 이종비가왜 있지? 이지가왜지 아는 거? 불쌍한 준비치였네. 아, 어... 무기상대 어디있어요 차에 실었대요. 미니건인지 확인하려고? 예, 네, 확인해야죠. 안나올것 같은데, 이 미션은. 어, 요 미니건, 내 봤는데. 나온 네, 총 있는 것 같아. 어, 총 어디 갔어? 여기는 애들 다, 내가 총다 실었는데? 이 음, 뭐, 파밍. 차에, 뭐, 샤이 돼? 중3이 걸려. 여기 들고. 됐으. 다음 지역은, 뭐야, 저건데? 서클 하면, 서클 게임 뭐죠? 빨간 서클. 아, 총. 네, 총 박스밖에 없요 그러면 안 먹을래. 가시자. 이 뒤에 타야지. 우랄, 우랄. 우랄 간단한 미션이 우랄. On the way of stray. 어! 떻게 깨는 거야? 물에 있는데? 미션이? 아, 전못 깨요. 저는 장비 갖고 있어야 돼요. 제트스키 타고 다닌도 쏘면서 다녀야 네, 된 제트스키는 총못 쏘니까. 아, 그, 그래. 건너 달린 그걸로 사, 사, 사서, 사 배사가지고. 가면 되죠. 아 저런 것도 있네.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는. 그러면 나중에, 저, 뭐냐, 한국에서, 한국, 한국 미션 끝나고, 아니, 한국 트레이더 근처에 미션 생기면 그거 깨면서 가면 되죠. 여긴 그래, 그래. 항구가 항구 트레이더 쪽 근처에 미션 있으면 그거 깨고 저거 저 미션 가면 되지 그러면 되겠네 저쪽이가 트레이더 하나 있구나 그린마운틴 상자 팔, 팔면은 얼마 나와요? 그린마운틴 아까 그거요 16만원 나왔는데다 팔아서? 상자 정도에서 응, 음, 갑이 꽤 나가네 총들 링스도 막 났고 그러니까 일만 하고만 그러데 네, 근데 너무 늦겠겠어. 할만한데. 너무 늦겠겠어. 희생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제일 좋은 거는 그 아까 아까 그집 안에서 쓰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빨리 들어가세요 정문으로. 응. 아까 그 네이버님이 많이 잡았어요. 거의 반은 잡았을 거야 네이버 님. 2층에서. 그쵸. 알겠지. 그쵸. 아닌가봐. <웃음> 아차타고 계셨네요. 아뭐 <웃음> 마이크 안들려요 지금? 들려요 들려 반응이 느리길래 어? 좀 안들었다 1 0 180 반응이 한 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 정도 느리길래 <웃음> 어, <웃음> 어 씨. 예. 저 건물로 <웃음> 가서 원패롱 끼고 싸우도 괜찮을것같요 어디 어디 어디 회색 회색 회색 회색 오케이 언패끼고 싸우지될 같고 어차피 우라이니까 애들 앞에 가 있겠지 <웃음> 우라리 음... 슛 이거 어때요? 이 차를 엄팩물로 삼삼아 가지고? 어 원래 그그용도예요이 차는. 근데 이, 잠깐만, 이 차에 엄폐 삼아. 어뭐차 있다. 뭐야 저거? 어? 저 움직이는데. 저는, 자, 저거부터 자, 잡을까요? 갖다 박아봐요. <웃음> 과연 뭐, AI는 뭐, 무슨 반응할 것인가? 이쪽으로 가면은 만날 것 같은데. AI 반응은 어떨런지. 아니, 총을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 차는. 가자, 부딪히자. 어, 내려서, 내려서, 내려서 일단 째봐. 일단 내렸어. 일단, 일단, 일단, 일단, 멈춰, 멈춰. 됐어, 됐어. 일단, 을 세우고. 어디로 내리지? 이쪽으로 내리면 안 되는데. 빨리 내려보세요. 가만, 전는 서버 자석 병행해서. 내리기. 어디가? 뭐야, 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내려, 임마. 저기 있어요, 내린 곳에. 차에, 차에. 그걸 왜 부수는 거야? 잡았는데. 그럼 왜? 한 마리 남았어. 오케이 나이스전내 거. 이게바로 실력이지. 불쌍한 친구들 뭐야. 뭐 터진 소리 날라온 소리. 어? 뒤에 아? 이게 또 있나? 아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아 죄송합니다. 미션지에서 쏘는 거 같은데. 그죠? 아 M2가 쏘네. 아니요, M2? 이렇게 아니, 뭔데? 위 헬기. 헬기, 헬기, 이 헬기. <웃음> 또 미필이다. 미사일 얘기 미사일 얘기 저거. 건드리지 마요. 건드리지 마. 저 미사일 얘기 지나가라 그래. 건드면 리 죽어. 그냥 지나가십시오.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저희. 어, 저거 사수도 잡으면 되려나? 아니, 옆에, 다른 것도 다 되잖아. 사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웃음> 어, 잡았어. 아이서 아총 <웃음> 뭐야 마이클 베이 영화야? 뭘 이렇게 터방 터져 마이클 베이 영화도 아니고 <웃음> 진짜 터진 것 같은 사운드 빵빵 터지네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 여기에서 그냥 터져 버렸네 그러니까 미션 깨러 갑시다. 레츠 이 있는데요? 레츠 따고 들어가죠. 이거 보여요? 응. 음, 따면 되쥬. 500, 400m? 400하고 500 사이. 애매한 거리. 뭐야, 또 뭐가 와. 또, 뭐, 뭐가 또 오냐. 택시, 택시. 택시네. 통 택시. 들어, 창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택시 어디 있어? 택시, 일로 와. 와. 내가 택시는 내가 잡을래. 아니, 택시야 택시 잡지마. 앞에 튀어 나온는데요 예. 네, MCL. M2 쏴요 자, 자, 껴 볼게요. 승턴 없음. 아, 잘 같이 써야 돼요. 하나. 둘. 정제했어? 요 M2. 자, 앞에 돌아다니면서 잡을게요 어, 도망갔나 아, 아니야. AI를 잡을 게 아니라 M2로 잡아야 돼요. 탕. 가요. 탕. 어, 근데 어, 혼데 잡았다. 다 아, 다운로드 아니 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다고요? 잡어 잡았어 잡어 나이스 갑시다 원패물 사망 3놈 15 여기 아, 주변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I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있다고? 네 바로 앞에서 저기 좀나 무서운데 좀 맞을까 봐 먼저 타야겠어 <웃음> 일단 타는 게 안전이야 안저 타는 게안전 엄 차이가 되라고? 운전석으로부터 내야 돼. 이게 순찰식당. 하나 둘 셋. 야, 좀. 나 나와. 운전석에서 내려. 걸로 내리면 안 된다, 니 걸로 내리면 안 된다. 와, 뜨거 아이씨, 살리는 거 없는데 끝 끝났다. 살리는 거 없는데 끝났네. 고인의 명을입니다 어, 갑자기 <웃음> 어, 가야겠네. 살리는 거 없는데 헬기를 타고 가야겠네. 여기. 음, 필요해. 탄이였던 P.C.면 탄이야? P.C.면 우리 친구 p c 탄이 없구나. P.C.에만 딱히 없네. 나먹어지 P.C. 오이. I s h o u p c m e I'm going to try. i y I'm going to try. I'm going to try. i 아가씨였대. 아 헬기 터졌어요 헬기 박았어, 이번에 별이 별걸로다아으시네아 먹기 힘들어 아시씨아가는아가스 찾아, 봤어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있씨 아가씨, 아가 그, 그, 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그씨아어요 확인 씨아어요아가 확인 아기 탈래. 타면 휘청휘청 하다가 뒤지는 거 아니야? 휘청휘청 하다. 아름아가 당할 것 같은데. 뭐 실은 달려있나? 깨끗하네, 우랄. 오게 버릴까, 우랄. 깨끗하네, 아무것도. 저쪽으로. 그림테깰 거야? 깰 거면 그림한 족하고. 여 미션 없어요. 님 시체 먹으러 오시나? 제거 시체는 잃어버리면 안 돼, 안, 안 돼가지고. 자, 자, 자, 자, 씨 시체를 여기다 실읍시다, 빨리. 시체가 어디 있는지 핑을 찍어주셔야 되는데. 시체 어, 어디 지 여기, 여기. 232323. 누 어, 이지야나 이제 p c m 시 c 같은데? 이거 같은데? 아, 이거 아니네 이 AI 32323? 야, 2323이 처 왔는데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이거 맞아요, 그거? 이거라고? 요 아니야, AI잖아 어. 힘이 다른 디 저거 AI인데요? 그거?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앞에 그거 깔린 거? <웃음> 깔린? 깔린 거 아닌데? 갖고 있는데? 그거 맞는 거? 이거 린린거아닌데 아, 아, 인사도... 아, 걸... 글라인더 갖고 있는데이는거 이거 맞는거아니아니거아을걸요맞아 이거 아 이거 게 인사도 아그거 맞네 잡 이거 아니는아니는거니는거야이아저씨이아니 갖고 있네 니이아니아니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아니 갖고 있 프리마운트 아니면 이치백밖에못 가는거지? 이거 갖다 팔러 가야되는데? 그래 갖다보지 어, 가깝네 어, 꽉 찼어 하나 둘 1500m? 갔다 가면 될것 같아 1500m 여기도 꽉 찼어 BTR BTR은 꽉 차고 아 여기도 둘다꽉 찼어 M900은 어, 3개 어? 들어가던데? 이거 이거밖에 안들어가요? 이거? 어. 엄청 많네 변신한다. 타이트로 변신 <웃음> 아 그럼 우라를 아, 갖고 갈까? 안돼 그럼, 그럼. 네. 우라를 유발... 갖고 가면 다 세일 수 있, 있긴 한데 이 차가 움기기가 빡센데? 어떻게 할래요? 우라를 갖지 않아? 갖고 가면은... 어차피 판매 용도잖아 네 우라를 갖지 않을까? 요 모든 미션 다깨버리고 그래요? 그러면 또 어차피 가서 또 죽을 거니까 <웃음> 전체돼있다, 죽는게. 아, 고장났네.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음, 나 고장났네. 아, 타니. 그러면 은 어, 차를, 차. 여기다 세울테니까. <웃음> 옮겨주셈. 뷰뷰 컨테이너. 언로드 어디 한번. 한번 보자, 뭐, 건타이 박스를 옮기시고. 어아 방금 미니 거는 봤는데 탄창이 달려있는 거 없기도 하고 어디 보자 뭐야 수색카 나왔어 아 LA선.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가 갖고 있는 거밖에 없습니다 박스 언토못됐어요 오케이 차 댈게요 뭘 비키슈 비키슈 잘치여요 총이나 바, 바꿔야겠다. 총, 여기 박스 있는 거 쓰시지? 여기, 그나에박스 있는 게 나을 텐데. 여기. 꺼냈어. 미니건 있네. 어? 이, 박, 자기 자세 확인해서 알아. <웃음> 어, 여기 있다. 어, 야, 야, 야. 야, 야, 나안 써. 야, 미니건에 나 어딨어? 여기 있잖아, 미니건. 탄, 탄, 탄, 탄, 탄, 탄. <웃음> 미니건 망원짜리야망원짜리 저거 이 사람 권총 들고서 뭐해? <웃음> 권총을 권총 넣... 들고서 <웃음> 샷건 작게 야. 미니건 장전시키네? 권총에다가 권총 들는거 같은데 아. 미니건에 그러니까 <웃음> 어 사라졌어 그거 다시 실으면 되죠 아 오케이 에이 됐어 미니건이 아, 미... 두개 달려있었어요? 미니건이 두 개나 있네 그렇다. 뭐야 탄창 하나야? 미니건 하나에? 너무하네 이거 싫을게요네 그림만 긁으면 될거 같은데 미니건으로? 어차피 관통이니까 아니요 저 7탄 아... 7탄일 거예요 저거 선이? 아니요 관, 관통 돼요 저번에 봤는데 어. 관통에서 그냥 뒤에까지 터져요 폭발 당시 차도 터지는 거 아니야? <웃음> 차도 터져요 차도 터져요 그래서 어제 저 죽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 나는 앞에 보고 있었고 갑자기 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물러나고 난 죽었어요. 짝 퍼져서. 아니, 같이 같이 도망가야지. 혼자도. 오, 어, 하면 안 되지. 도망가요. 그래야지. 야, 진짜 나빴네. 야, 자기만 알고. 어? 혼자 도망가고. 혼자 도망가고 말이야. 오, 어어. 전화 봤어 도망가요. 했어요? 도망가고 해야지 아, 했죠 x 했죠. 우속을했구나 오케이x2 마우속을했어 역시 대단해 BTR 아프지 않아 아, 진짜 전통으로 박으면 아파요 비슷히 말해 <웃음> <와, 이거. 웃음> 비껴치게 비겨, 하면 안 아프고 뭐야, 물수제 비껴야 뭐야, 이거 판정이 왜 이래 그린마운틴? 네이버님 먼저 내려, 내려놓고 내려 우리 놀이니 들어갑시다 백마운틴 네이버님 좀 긁으면 어고좀 끌리겠지? 아, 아 팔고 갈까요? 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네 이미 정면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서 <웃음> 여기서 쏴야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 언덕에서 내려드릴게 네 드르르르 긁어봐요 매면총기지 한번 보자 매면안 죽을텐데 이거 반동이 너무 심해서 농중률이 없어요 어, 언덕 가야겠다. 그럼 떠볼까요? 근처에 나와 있는지도안 나와 있는지 내리 쉬우. 음. 좀 이따 거예요탄날 나와. 어, 진입해 어떻게? 걸어가면? 진입? 정문까지 들어가서 차 막아놓고 들어갈래요? 러문 총. 얘 타세요. 아저씨 보이지도 않네. AI. 애안 나왔어요, 여기. 200m 지금 리스크 스킨 뜨고 있는데 없어요. 정문 들어갈게요, 그냥. 에이, 네, 정문 들어와서 정문, 정문 막아 놓고 저희도 갈거 같아. 그 집도 부셔지는 안. 거 아니야? 난아저씨는 부수려고 이거. 부숴요. 예, 부숴서요. 그렇게 몰라오지마세요 금지야, 금지. 290, 290. 엄청 많다, 옆에. 바로 그도 들어가야 돼 뒤에 바로 우리 뒤에 서 바로 AI에서. 도망가 앞에 어? 앞에 있다 잠깐만 갔나 쉐키야 어. <웃음> 뒤져버렸다 <웃음> 뒤져버렸다 아나 권총 들고 있었어 왜뒤었다 도... 도... 도... 내리세요 아저 그래. 아! 아! 피업오프 뭐야 이거? 아이, 탄이 튀겨서 <웃음> <잘해>. <웃음> 아, 탄이 튀어서 맞았어요. 차에. 아, 죽었어 되게네 야시들탄 튀어서 맞았어. 차에 돌려 했는데 핑핑거리더니 갑자기.. 사망했어. 안 죽는다도? 야 이거. 저거. 저거 원래 터져야 점상인데안 터지는데? 무적인가? 너무 잘써어저 친구 수비를 가지고 떨네 아, 아시씨 파밍하지 말고 빨리 와요 기본충 주잖아요 가방 열면 기본충 있을걸요 그 권총으로 사보라고요? 아니 가보는걸 가부... 스펙이 안되신거 아 스펙이 네, 안되 아파요 장비하다가 막았어요 아 해바라기 왜이렇게 세냐고 해바라기 진짜 아 잠깐만요 해바라기 고맙다 전문으로 돌진 뭐가 터지는네 카미카제 저희는 AI를 땄어요. 그거 어, 안 나오네. 어쩔 수 없다. 달리자.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야? 꽝꽝거리는 소리 없네 아좀막 그렇게 되면 자꾸 막미니가 날라갔네 아... 아 미니건 가 죽으면서 하늘로 날라가지 그러니까요궁뜯었 갑자기 날라가겠네 쟤 죽으면서 동시에 어? 아닌데? 여기 어, 어디서 죽으셨어? 체가 없는데요. <웃음> 미니건의 최우다. 신체도 같이 뽑아. 나비드가 라빌드가... 끊을 거죠. 미니건의 최우나. 아 진짜 AI 없어도 더. 하 AI 아씨 봤을 거야. 잡았어. AI 아. 잡았어. 두 마리 잡았어. 하나 둘셋 세기 세기 잡았어. 생기 잡았어. 잡 AIC 저는 그냥 지나가는 고객입니다. 소심면안 돼요. 에거이저 어디 있어? 트럭 아래. 아니요 잘못됐어요. 소리 마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아니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봤어. 컷. 컷. 에시 씨 인사했는데. 아, 미니 건 날라갔다. <웃음> 여기다가 <웃음> 주로 맞았네 땡큐 여지초! 레이버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있어요 저기 앞에있어아기가 헬기 헤르기 소리 났는데 알람 택시... 택시... 게요 네. 택시는 아닌데? 언 이건은 날라갔는데 탄창은 그대로 있네. 얘아이들이 음, 주변에 쫙 있네. 트럭 상자 있잖아요. 화장 앞에 있는 거 먹어요. 얘들이 주변에 쫙 있는데 얘 아이디가. <목소리> 여기도 총 있네. 여기가 총먹야 했을 거 같아. 아, 저도 먹었어요? 얘가 어딨노? 이거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얘 어딨지? 180, 190, 180쪽? 3명. 20에 하나, 120에 하나. 80. 이쪽 시야에서 잘안 보이는 거생각 야, 이거 올라오는 게 편한데. 어, 한 마리 지나간다. 야, 여 뛰어가네. 그냥 막 뛰어다니네. 뭐지? 어디, 이... 어디 뛰어다녀요? 정무네요. 자, 180에 두마리 응, <웃음> 디쪽인데러블 음, 그래? 여기있어, 여기. 우리쪽이 아시에서 안보이는데 어, 깨졌네? 지금 두마리니까에 i 살아있는 두마리가 보이는데 그냥 갑, 나갑시다 어차피 bti 타면은 총알 안맞으니까 미니건 있느냐? 아, 없다! 안나온다미니건 미니건 탄, 탄, 탄, 바꿔주겠다 그건 맞네. SPMG? 아비드보다 SPMG긴 한데. 소음기가 있다면. 소음기가 없으면 쓸모가 없 이번에는 그게 없네. 베이스 재료고들이 별로 없네. 아이드 스토커. 인스타도 클라인더. 베이스 재료 컨테이너 3 개. 바닥. 문짝에 들어가는 3개하고 바닥 하나하고 문 하나 갑시다. 강철문 있네 강철문 출명이 없지 않아 r r r p c 문 음, 9시 끝 그럼 장전해야 돼좋타요 그거 안 싫어? 응. 이 그만하고 오. 갈 곳은 회사같아가지고 <웃음> 마을 미녀 뭐 나오나? 마을 이중 혼자 하나 덜고 주겠지 마을 이중. <놀발> <놀발> <놀발> 아유 아유 <어흑. 놀발> 헬기다 헬기다 저 닫고싶다 가보도 돼요? 아니요 <웃음> 단총. 어. 음. 이 없어요? 미니건 있어요? 미니건이에요 어아 미니건 아아아 미니건이에요 기관단총 어? 미니건이면 잡겠지만은 기관단총이란 거가꼭좀는데앞 출간이 나무가 고서 터졌네 뭐야 버스야? 버스가 로미니아이야? 응. 뭐야 버스가 들어가네. 음. 아니 저거 무슨뭐저 무슨 실미도야? 뭐야? 얘가 버스의 이야는 처음이잖아요. 할까요?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네, 갖고 있는 게요. 차두 대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요? 우라 갖고 다니고, 차 하나 파밍하죠. 차 나오는데 가 해치백, 덴인저 하스피드를, 우우라에 상자 한번만 빼주세요. 상자가 안, 안 되네. 어머. 뭐... 아, 큰거큰거큰거야 응. 과연막아 맞아, 나 아, 맞아, 나 아, 맞아. 베이스 재료 좀 빼주세요. 저, 차, 차좀팔고 그럼 여기는 아, 저, 아 여기구나. 그래. 어, 잠깐만, 여기다가 좀려야겠다 그 미니건 챙기시고. 정장... 이건 안쓰실거요 잠깐만요 미디건 있어요? 네어있어탄 있어요? 탄은 어, 있죠 그러면 그 박스 꺼내서 가져가요 어 여기 없는데? 여기 없어요 저기 아무도 쓸거야요크리트나 쓸거죠 네코구리트나 퀄리트나 인스타드관 빼고 음어어 미디건 여기 있나? 아, 아, 여기 아, 없는데 거... 그 상자 다 꺼냈고 난 차에 넣어 3렘트 필요 없어 짠 완성된 거만 치우면 돼요 아 잠깐 막 기다려봐 가방 나는 차에 넣어 없... 가방 가방 차 타서 넣어야 되네 29,000 에이 안 열려요 계속 차에 잘,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아니 차에 타야 돼요 잘타소이나지면이안 뜨는 데차이 아, 거기서 그냥 넣는 거야? 예. 네. 인벤토리에서어야돼 <웃음> 불편하고. 어, 이도어는 필요 없는데 도다 보려. 가다 버려도는에 가방에... 가다 에가방안열리에 가다 문 없는 도어은1분 버리고. 나1 조금 넣어서 내가 은1팔아 1분은 게 준비. 예, 네. 분겼어요 네, 네. 안 들어가네. 겁나 무겁네. 분은1분갑 1분은 1 있는 거 팔아야지. 우랄분 있는 거저 네이버님이 파세요. <웃음> 권총밖에 응. 안준대메요 안 안준 인벤토리 있는거 누르면 될걸요? 맨 밑에거 말 로드 팔면 돼요 타고하고 인벤까지 두 인벤 보이네? 이거 PKP 왜 뿌려놨어요? 왜? 아 안들어요 가방에 차에 넣어요 형 <웃음> 그냥... 산창은 넣어 드릴게. 에러지나 뭘 개나 터지냐. 가방이 안 되다가, 아 이거 버리면 이거 날아가나 설마? 차에 넣으면 되죠. 아, 그렇지. 네. 별의별 차가 다 있네. 뭐야 이거. 차두 대로 가시죠. 미니견, 미니건 미니건 하라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차 터지니까. 좋아요. 하나 살까? 제가 하나 뽑을게요. 비 t 비로비게잖아요 제일 튼튼하지. 무기면 사랑 거. 네이브 저거 타요? 네. 일단 이거 이, 차, 이 차는 이 트럭은 팔면 되는 거죠? 아니 내려야 거기서. 트럭은 쓸 거예요. 뭐라요? 안에 있는 것만 팔시면 돼. 지팔 팔러 요요 아, 타면 o go to t h 고 h o u s 고아 m going to g 고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박스 h e house. I'm g o 잘해둬요. 보고 시키게아셨네아 여기 레디. u r e 오케이, okay, 다받았고요 토우. 그리고... 아, 여기 있다. 미션 왼쪽에 다 와... 엄청 많네요. 좀... <웃음> 쭈루루로 싹스... 도전해보죠. 싹르죠 살리는 거나 사갈까 안... 위장판 갔다 갑시다 네이버님이 차량 혼자서 이좀 무섭네 이거 이걸 무섭게 나오 그러니까 저랑 선생님이랑 <웃음> 가고 같이 다니고 정원이 어디냐 <웃음> 이 어, 뛰어내리 뻔했어. 어허... 번이 좀발 뻔했어. <웃음> 돈이 없으신 분은 없죠? 음, 있지 않을죠 전투기야? 무슨 소리야. 주먹? 라다니네 저기. 블랙피쉬. 얼마더라? 2만 얼마였는데. 3만원권? 나머지 끄면 돼. 기안테 파나? 하드웨어 인덱스 파는, 파는 거말고 오, 이런 데다, 이런 데도 있었네. 타이탄, 바다, 씨. 아저씨. 하드웨어로 오세요. 이왕, 자는 거 거리기 받아서 아직. 거리기? 인싸독 필요하신 분? 몇개 있지? 두개 남아요 여섯 개나, 여덟 섯 개나 여 개나 있네 좀 팔아야겠다 <웃음> 나누어야겠는데 그렇게 뭐 많이 있어도 먼저 가면 팔아요 살리는 거 사야 되죠? 예카드웨어 가면 팔아요 얼마? 2만 천원 아래 3만 원 들고? 아이 브리핑은 왜 이렇게 도다닌 거야? 이 스타도 있는데 20,650 엔디지는 놔두고 엔티시는 자동으로 해주더라니까 인스타도 다 5개 어떻게 아, 아, 되죠? 장비를 앞으로 다 땡겨놓고 일단 잠깐만요 오 어, 뭐? 몸은복몸은 온몸은... 온몸은... 온몸은... 이 뭐죠? 20배? 20배? 20배... 2 0 네, 20배... 20배... 20배... 20배... 20배... 레이크 크레이드0서 20배... 20배... 레이배 20배... 20배... 2 이고 헬기 타고 오면 되지 아 맞다 덕테이프 많아요? 그, 여긴요 시작하자마자 차가 어, 부서지네 그니까, 저분 있으셔야 될것 같아 아어떡하거지 이거 뭐 하다가 뽀개지는데 BTR인데, BTR 튼튼한 BTR인데 아니, 그래도 나무는 정방으로못 밀어요 정방으로미쳤다는 건가, 저분? 전방으로 박을 이유가 뭐지 조금 담배 핀다 빡지셨다 안건드릴게요 데리지 마세요 빡지셨다 <웃음> 진짜 부러졌나 본데? 아, 못하고 있네 <웃음> 뭐야, 이 차? 차가 있네 수리중인가 어, 다시 출발한다. 움직이고 계신데. 소리가 끝났나 보군 어? 앞에 차다. 뭐야? 크럿? 트럭. 기름트럭인데 이거? 표시해놔야지. 먼저 챙기시면 되겠다. 이번 차. 차표시한 곳에 오시면, 저거 토고하시면 기꿀. 그러면 두번갈거한 번에 다, 한 번이면 갈수 있어. 그렇지. 세번세번갈 거일 수도 있어. 세번갈거두 번, 한 번에 갈 수도 있어. 세번 세 나올 수도 있어. 유라리 얼마 들어가는지모르니 아! 오,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아, 잘 오케이. 봤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바로 실력이지. 오케이, 오케이. 비즈틈이 잘 박아야지. 따라오시고 계시나? 도로 따라가시고 있어 <웃음> 아를까봐무서워졌 도로 따라 <웃음> 정직하게 AI 만나요 그렇다 건어 달린 AI 만나면 다 없고요 도망가야 돼 도로는 위험해 건어 그, 달린 거는 차를 뚫어요 저녁 안 먹을래? 신기해 주게 응. 밥 먹고 싶구나. 네, 안 먹을게요. 오. 빵. 은 저것도 못 드는 일도 많은데. 토우발 가갈 보시는 중. 토우하면 지워주세요. 토우하는 동안 시간 있어요. 어 센스부스, 바로 지웠어 역시, 짬이 달라 <웃음> 3시 앞치면 몇시간이야? 만시간되지 않을까요? 만시간도 안돼요 만시간 시간 안되겠지 저 5천시간인데 어, 덜덜하네 되지 않을까요? 5천시간도... 아, 5천 어, 5천 시간도... 아 저... 적어도 8... 안돼데천 내가 천 m 3타입 트위 타입 트위 타입엠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 2요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 어제 알 m 2면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1 6 0임 M2타임, M2타임, m 2요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M2타임, 거짓말 진짜! 진짜라고요 예. 네. 106시간 치고는 엄청 잘하는데 106밖에 안된다 와이씨 뭘로 맞고 쏴야되냐 이들 M2인데 나무... 나무 뚫리나? 뚫리셔상해헐잘 <웃음> 잡아야 돼요 이거는 일체 사격 잘해야 될것 같은데 전부 다 M2를 조준해야겠는데 이 그럼 다 같이. 엠투 몇 마리지? 일단, 이걸 보자. 상태를 보자. 엠투 몇 마리, 하나, 둘, 두 마리에 AI 넷, 다섯, 여섯. 엠2두 마리. 어? 세 마리, 세 마리. 차까지 해서 세마리야 네. 아니면 M2만? 차까지 해서. 차까지 해서 세 마리. 그럼 한 마리씩 잡으면 되겠는데. 근데 한 명씩 완벽하게 잡아야 돼. 한 명씩. 어, 거거한 명씩 쓸거 아니에요. 명메라도 미스 나면 죽는 거니까. 다 죽어. 한 마리로 미스나미저 아저씨가 여기... 안 돼. 로 걸로... 어디 가요? 거리나 <웃음> 와요 총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 큰일 나는데? 우리, 우리 사격 준비합시다 총 땅에 아 박수로 바... 있는데 못박력이 안돼! 같이 쏴야돼! 안날라온다 저거 저 건탄 좀 잡아주세요. 건탄문 안 뚫려. 안 보여 안 보여. 제바스 제바스 제바스.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니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충무 돌아간다. 쟤 이게 무조개야 왜안 죽어. 잡바스잡바스잡바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무슨 백성 부인인 가져나안 보여. 왜미안 <목소득템이> 보여? 팀킬가 아닌데? 차갖고 아. 올게요 응 음. 끝났나? <놀람> 달녕달리기가 아, 많아 한번 같기도 하고 나선이 없으니까 무한 달리기 안돼요? 무한 달리기요러볼까0 0 0 0 0공예 없어요 그쵸 없어, 안되죠? 예 어.. 다본거 다 같은데요? 예 그런 거같다요 실상을 무한 달리기 되는데 이게 안 되지 그게 없나 봐네 두더지만 없으면 다 잡은 거 같네 야 아까 그러니까 M2 때문에 시거했다이지 <웃음> 같이 쏴, <웃음> <써야지>. 내가 혼자 쏴말안 <웃음> <웃음> 하고 쏴 어떻게 된게 같이 쏘자고 말하고 있었는데 와 그때 총구가 우리 쪽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쏴서 그리고 우리를 내가 그러니까 빨리 한 마리 안 잡았으면 진짜 두명 죽었다. <웃음> 빨리 한번 무서워 렌즈 도와줘 이남나 무서워 딴 유지 없나? 레일 없는 한 자만 먹고 바로 파운스 8829 갖다 버려 어우잠 예. 정말 그그나오나 그 그..미니건..미니건탄 한번 음. 보자 미니건탄이..아 뭐야 왜이래 같이 봐드려야지 또 없어 없어 꽝이 꽝꽝 꽝꽝꽝 꽝, 꽝. 에이 더러운 아, 거. 차에 싫어이 갑시다 먹을 것도 없네 기차도안 되고 있다 에연막하 싸환경을 보면 더잘 보여요? <웃음> <웃음> 싸환경이 있으죠싸경으로 <웃음> 시체를 관찰하네 <웃음> 시체 관찰해 수이떠 <웃음> 아, 다음은 덴즈 닥터 이거 하나짜리로 금방 할것 같은데 네 이거는 미니건 안, 안 쓸게요 이거는 덴즈얼 아 써요 언제 그걸 뭐 언제까지 그걸 miracle. 어? 그거를 왜왜아어 이거 쏘면 되는 가아 진짜 왜 아키냐? 거 아키냐? 괜히 다 아끼지 마세요 어 여기 골드총 있다 골드 원팀? 골드곤총 레벨 5라 같이 아, 나갈텐데 골드총! AK AK? AK가 더나가 골드곤총 500원 이네 먼저 가이스 샘 이거만 먹고 가. 먹었어요 타셈그 맞으면 박살나버린거 좋은거 좋은 아닐까링스 윙스 같은 링스도 같이 나갈텐데 꽝, 꽝, 꽝, 꽝, 꽝.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총이 안다갑니다 가십니다. 아, 좀 내가 운 녀석이야. 꼭 날씨가... 어? 잠깐만, 스톱! 그래, 네, 들어어 뒤로 후진 네, 네, 네. 스톱! 네, 네, 네. 스톱. 네, 네. 이거 쓸수 있단 말이야. 새 거요? 아, 아니구나. 옳지. 얘처럼 총구가 내려가 있으면은 알겠는데, 얘는 총구가 서있길래 되는 건줄알았는 슬리면서제간 많이 보스로우면는림은 좀. 슬림은 좀. 슬림 좀. 슬림은 좀. 슬림은 좀. 슬한번정도림은도 돼요. 은나있어 베이 스가, 뭐, 어, 안 나와서 한번씩 끊기 이렇게 네여이게 여기 하네요이요이게백 득하 이게백득이이 바가도 멀쩡히 잘 가네 구나 비켜치게에는 괜찮아요 바퀴 쪽으로 깔고 누르면 아! 아잇! 근데... 아... 네. 아 씨. <웃음> <웃음> 갑자기 속도가 줄었죠 너뭐 주셨죠 다자신 덕테이프 하나 드려야겠다 아, 또 있어요 있어요? 아직. 있어요? 많아요? 아마 이게 마지막일걸요? 그리고 저 이따가 또 나가봐야되가지고 아 그렇군 이따가가 언제에요? 4% 주시간뒤 아예 또어 1시 아 40분 40, 남았네 30분, 30분 남았어요 불시간 30분 남았습다그만응천천 이리프트 소리도 잘 되는데 방금? 드리프트 아, 네 이거 네. 저한테는 안들려요 아그래 안들려나? 아 이거 미치 잘못 잡았는데 잠깐만 음, 없어요? 제가 잘못 잡았다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 어. 아... 아, 그러면또돌 찍고 갑니다 네. 그래서 차는 터뜨리지 마시고. 저 지켜봅시다. 저희는 방금에 저를 담아요. 어떻게 되는지. 매장 보일까? 어, 어디 가시래? 어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제 좀만 데려가는데? <웃음> 우린 자리 잡았는데 어디 가셨지? <웃음> <웃음> 여기 딱 좋은데? 여기다가 총을 거치하고 안사람입면 아, 됩니다. 오 잡고 계시네. 안 보여. 또 어, 아무도 안개 핀다. 보이는 안개. 분. AI 뒤에 있나 보구나. 아 뭐야. 누가 폭격한 줄 알겠어. 그러니까. 아, 근데 데미지는 아무것도... 약해. 아 던. 아던박 때문에 겁나 안 보이네. 어딨어 AI. 터지는 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안 보여. 뭐 싸줄 수가 없네. 뭐 열심히 잡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지. 어? 아, 다 봤나? 확인해볼게요. 우린 저 안으로 들어갑시다. 움직이는 거 없는 것 같은데. 가자고 네 미니건이 려야니건이시이시네 뭐 <웃음> 미니건이 시리네. 미니건이 시리네. 니건이니이네 실고 갈게요. 바로 달려가세요, 다음. 미니건 미니 탄 있니? 없네. 아, 씨3 30, 0발 남았는데. 바로 달려가세요. 그린 마운틴 어, 또 나왔네. 실고 갈게요. 그린 마운틴. 나갑시다, 뭐? 어, 잘못 눌렀어. 뭐야, 언토, <웃음> 언토 <토어> 중이죠. <웃음> 잘못 눌렀어. <웃음> 언토 <토어> 해버렸죠. 다음. <웃음> 바꿔봐, 자 별로일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수색해야 되는데, 그냥 수색, 수색, 차 겉도가 다 되어 있다. 저 친구 뭐 있니? s p m g 얼마지? 아, 골드총 있다. 별로, 별로. 골드총. 골드총. 만 싣고. 시다 몸. 뭐. 링스. 아, 따샹. 한... 아직 또 잘못 잡았네? 고도 좀잘 보고 올라가요 한 번에 아, 씨. 씨. 여기도 가야 되네 자리 잘못 잡으면 시간이 무서운데 셋들이안 보이는데 다뭐 똑같아 애들이 이거 죽었웠는데 아까 엄청 많이 몰라 분발한 것 같은데 얘네들이 끝인 것 같은데. 갑시다. 어, 없네요. 갑시다. 아총 여기다 넣어야 돼. 카큐어. 자동차를 치료해준다고. 미션이란 참. 차를 큐어한다니. 바로 앞에 깨고요, 스피터를 깨면. 어, 여기서 쏘면 되겠네, 스피드 강만 나온다네. 아, 잠깐만, 아, 큐어는, 저기, 안 올라가는 이상 못 잡을걸요? 들어가 잡아야 돼. 산에 안에 있어. 테이프 있으신 분! 그냥 들어가야 될걸요? 못 잡아줘. 일단, 거기서 깨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와.. 100미터인데? 더 없다 운전석으로 내려 AI 6. 아, 지켜보수만 밖에 없는 형편 아무것도 없지 않는다 아니, 지켜봐라. 씨, 안 보이잖아. 몇 마리 잡혔어? 세 마리 잡혔 나머지는 저기 잡고. 끝. 이게 1단계 미션. 금방 끝나네. 아, 너무 빨리 끝나는데? 바로 쪽에 다려가라, 사실. 아, 나, 나, 차가 망가고어요 에이, 망가졌지. 내가 뒤에 있고 볼 오, RPG다. 오케이. 그것도 있던데? 열어서. 저기, 뭐냐. 저기, 무기 박스에 뭐 있나요? 그 미니건? 어디 박스가, 박스가 있어? 요 박스 안 보이는데. 아, 박스 안 나왔어요? 아지랑이랑 펴야 되는데. 박스가 없어. 아, 아쉽네. 거의 차 안에 있나? 덕테이프, 덕테이프. 나차안고 주... 줄게요 아 얘한테 넣까 아예 넣으면 잘.. 가끔 안 먹어서 오케이 내차 어디 갔냐? 어디 갔는지 까먹으면? 아, 안 돼요 갑시다 아 스피더들 1단계네 그만 깰것 같은데 많이 넣어야지 아 근데 저거 패스하고 갈까요 그냥? 패스하고 스트라이더 깨시든지 저희가 두개 밀고 갈 테니까 갑시다 장이 나오나?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어? 야나 굳이가 나자고 생각지 정리 하려고아 다시 한보도이지나요쬐까보 니지？째 까. 어, 앞에 어, 앉아있는... 안에 있는 친 안에 있나요?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애미 친. 나 지금. 제가 자동차부터 딸게요 <목소리> 보이는 거 있으면서 따세요. 음, 반면 전적은 보통, <목소리> 보통 하스펠 어떻게 안에 쪽에 있으니까. 한, 네, 자동차는 보이고요. 자동차를 따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데. 얘 i 잡을게요. 쏘는 동시에. 쏠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두 마리 다운. 어, 나머지 애들이 안 보이긴 하는데. 본이 살았니. 한 마리 나왔다. 지난 들어가 봐야지 알것 같은데, 아, 우이 대가리 깨진다. 됐어요, 안 보여, 안 보여야지. 들어갔나 보네. 자, 라도 혼자 하러 갔네. <웃음> 열심히 달리고 있시네 살짝 뺄까요? 보이지도 앞으로 살짝 고고. 저는 이렇게 가, 내려갈게요 엄마사망었어아 <웃음> <웃음> 내가 엄진하고 보면서 내려가자여기는건 그래서... 없거든요? 안으들어가야 할게 그들어가시엠 있을수도 있어요 나안좋아안어떻게한마았어 나도 시맞았나있어나개 뭔데? 았어 네 조준하고 있는데요? 대가리들리면 사라질 어 같은데. 대았나있안 맞았어. 나도 안나안 나도 풀라 아마 또 아, 딱. 아딱. 아아 옆에 튀어나왔어. 기다려. 얼마 뭐, 뭐 아, 남았어요? 이 분이면 충분히 애들 옆에 두 마리 남았어요. 조심히 나. 아끼도 한 마리. 이쪽에 없죠. 예, 이쪽에 들어갔어. 이쪽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한 마리 나갔다. 두 마리 나갔어. 두 마리. 한대 맞았어. 한 마리 뒤로 들어갔고. 또 들어갔다 지금. 우두 마리 돌고 라스트 원인가? 오른쪽 꽝꽝 쪽에? 멈추가 날 보고 있어. <웃음> 살려도 될것 같은데. 살수 있으려나? 거치기 아, 로마 아, 아, 아, 아, 아, 있는데 떴다? 안떴 아, 아, 아, 졌 아, 아, 아, 아, 아, 떴다 아, 아, <웃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 아, 아, 아, 아, 한 30초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어, 안 되는데. 애매한데 지금. 아, 살아나네. 아, 죽으셨다. 시간이 응. 너무 되잖아. 30초 전에 해야 되네. 시간이 너무 어 이게 뭔데? 아이, 그 시간 좀 늘려 주지. 2분밖에 안돼 이렇게 3단계짜리 있네. 부산트럭. 부산 잡았어요. 부산트 오세요. 누구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건 아니지. 왜버 마을에 부활했는데. 마을에 AI 있네.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니에요? AI에요? 플레이 없어요. 우리 밖에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래도. 에이, 레 아이는 못쏜거 미션의 이들은 겁나 잘 쏘는데. 일단계는몇 1단계, 어! 단계든. 사망하셨습니다. 어, 에이아이... 진희들... 전 싸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에이아이 지들끼리 싸우는데요? a i 가상우 아니고 좀비랑 싸우는 거예요? 좀비 아, 어디 어디 있니지 잡는 거? 일단은 핑은 찍어드렸어요. 치체를 먹어 살는 거군요. 아, 아, 나아 아직 AI가 있어요. 다음 승에 네. 한번 해볼게요. 헬기를 띄우는데. 근데 ]구나. 근데 심지어 차까지 터졌어. 야야, 한가득. 차 터져가지고 나가신 거구나 차는 터진 건 아닌데, 이제 엔진 소리가 걸리는 소리가 아주 나거든요. 걸어가걸 아, 제발, AI들 집에 가면 안 돼. 아, 어 AI 죽었는데요? 지네들이 싸우네. AI 죽었어요. 지네, 여기, 무랑 싸우는 거야, AI? AI 전쟁터 버리고 있는 지네끼리? 얘가 사망했는데. 무겁사온 거야? 이건 뭐 아궁나무든, 같은... 어 죽었다 이쪽. 얘여기도 있네. 아, 빨리 달라오세 아니야, 헬기를 못뛰다니까 <웃음> 내가 이제 싸고 있다니까. 내가 팔려도 되는 거야. 날고 싶은데. 일단 좀 잡아야겠어. 칠십 미터 어? 아, 뭐 앞에 AI. 또 잡으셨어? 또 오빠 나 여기 세기를 못뛰 이용해졌네 여기 띄우자 어라 불길하게왜 헬기 옆에 가로등이 있죠 조 <웃음> <가, 잘> 가세요. <웃음> 어떻 키도 누르면 안돼 <웃음> 조용히 띄워야 돼 쉬프트만 눌러야 돼 마우스도 <웃음> 움직여서는 안돼이 다시 다시 모지는 예민하기 때문에 안 돼! 옆으로 가지 마! 아 진짜... 아무것도 안눌렀는데못터 뭐 나갔네... 그지 같은 애기... A라이... 좀더 됐다... 뭐야? 어? a 라 보상 나오셨는데요? 또 어, 확인해 보고 갈게요. 시네끼리 싸우니까 뭐가 나오네... 아그마름모 나는... 미션 깨신 거 같은데... 나는 깬적이 없는데, 지네끼리 싸웠는데 <웃음> 나는 3마리 잡은 것 뿐인데, 막다밖에 안 쳤는데 뭐 할까요? 전해야 된다. 이거 쓸거예요쓸수 있을까요? 기지가 세워놓던지, <웃음> 집에. 이거 기지에 세워놔도 사라지지 않나? 리스타트하면. 뭔가? 연방만 안 바뀌나? 어? 플래그다. 깃발 받는 것도 중요해. 플래그 비싼가? 4천원안 비싼? 참 걸어가야겠다. 할기 아, 여기다 여기다 놓고 가져가면 되겠다. 무지에 들어가나 상자가 들어가니 들어갈 리가 없지. 내가 너를 너무 모두는데아 그러면 쿼드 타고 오세요. 어, 저도 걸로 갈게요. 님 시체를 제가 싣고 가면 되지. 그러면 일석이조지 시간도 단축되고 딸이 좋으니까 좀 빠르면 그게 낫겠죠? 네 갈게요 코드에 들어가는건데커 좀, 좀 보이는데? 탄약박스인데요? 안 들어가네 안 돼요 안 어딘다 떤다 있어안 들어간다 너무 크다 탄약박스랑 안 들어가네요 거들 그냥... 이미 씨를 여기 찍어놓을게요 네, 거기로 가요, 가죠? 제가 갈게요 트레이더 가시고 어차피 씨체 없으시면 은못못 싸우시잖아요 그럼 음, 거 아니, 여기 죽 먹고 트럭으 갈까요? 여기 찍어놓고 트럭 먹고 트레이더 가죠면 이제 꺼야겠네 끝나고요네 어? 네. 트럭을 먹고 끌 거예요? 네, 네. 아, 상점 은 나중에 가져가고? 예.. 가실 때.. 트레이더 갈 때.. 여기 예, 찍어 놓고.. 그럽시다.. 픽업 갈게요.. 터로 깨고 계세요.. 올라갈게요.. 저가더 가까운 거.. 혼자서 깰거같고 버렁버렁. 아 그럼 나도 쳐.. 템부터 바꿔야겠네.. 우라에다 넣어놓을게요 멀다 멀어 안 들어가네. 됐다. 넣었다. 전전전 전. 몰래 들어가 있어요? 예. 네. 뭐? 응, 응. 이 몸은 어. 싸워야 될것 같은데? 아이들 많아? 너무, 너무 가까운데? 굴이 다고뭘 해? 이 치는 줄. 굴이 치는 줄. 굴이 치는 이 치는 줄. 우치이는 줄. 굴이 이를 들고 오이그타고오세요아수 굴이 치는 줄. 굴는 줄. 는이를 뭐라니? 옷을 안 입으시겠다던데요. 바닥에 떨궈봐요. 음, 이렇게 거부하셨네. 바닥에 떨어졌나? 떨어졌다. 아 여기 는거 못먹는구나 그냥. 바닥에 떨궈먹어야돼? 그런 불편함이 있나? 아닥으로가이드가 내려온다 뭐야 뭐야 갑자기 내려와 왜 이래 주치 말고 하나 빼봐요. 저.. 그.. 못 뭐냐.. 그, 뺐다 꼈다가 안 돼요. 상 상자 그거.. 에, 얘 맞나? 두 갠데? 야야 야, 아니야. 아직도 일단 저. 아 아직 아직 아직. 아 이거예요. 이, 이거. 이거, 이, 이, 이 박스가 그 박스. 맞아요. 이 박스 가져가시면 돼. 요으면 돼요. 오메. 다른 안녕. 못떠먹데요 링스 있긴 한. 네. 이야엇 깨끗하군 컨테이너드 월왜 아, 이렇게 많이 나가뭐 가방 저 어, 우랄 펼고 끄세요 네 그러려고 우랄 타고 가라.. 갈아... 먼저 가지? 아니 아 같이 가요 그게 도 빠를 것 같아 아 여기서 투어할 수 있어 또 손이 고무고무인가 보다 어? 잘못 눌렀어 아씨 <웃음> 이거 상자 좀 넣어주세요. 토 제가 할게요. 잘못 <웃음> <혼돈 웃음> 돌렸어. 오케이 됐어. 제일 가까운 데가 집에 카트 갈 거죠. 그게 다겠죠? 카트에는 아, 아니 회가... 카트는 못 팔아요. 그러니까 캐슬 갔다가 내려가시면 돼요. 캐슬로 갑시다. 어 도올레 있던데 도올레 안 도올레 가죠 도베일에 진짜 그래도 도어 필요 없어요 그냥 문짝. 비어 있는 거죠 아니야 있는 거 진짜 아 있, 있어야지 갑시다 아나 권총 끼고 있구나 권총 갖다 버리고 음 자동차 내리지마자 쏴야되면 써야 써야되는데권총 있으면 권총을 먼저 잡고 시작해서 읍 아니에요 네. 아까처럼 죽어요 그냥 사라지는거지 뭐 아까 그그린마운틴할때 권총 때문에 죽은거예요 권총 아니었으면 사, 살았어 잡.. 잡았어 자꾸 권총을 꺼내 권총을 빼세요 권총. 쓸모너어라고 어디 간다 했죠? 어디있는데요님 베이스. 아, 베이스로 갈 거예요? 아, 어, 어, 팔고 가야 되잖아. 팔고 갈수있면 캐슬 찍고 내려가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응? 거로 갈게. 캐슬. 어리지 어디지? 위에 있구나. 맞네. 그럼 캐슬 가면 제일 빠르게. 안 돼! 아, 아프겠다. 저은왜 자꾸 떠는 거지? 뭐가 박살났던야 베레지노? 베레진우? 베레지에뭐원한이 있나? 그... 베레지노 마을 폭파 하는 거예요. 때려, 때려 부숴야왜 저거를 넣는지 모르겠어. 레마 먹을 텐데 베레지노. 그러니까 그 건물 부셔놓으면은 프레임 더 좋은 건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건물 부셔놓으면 더 좋은 거라서 부셔 뿌셔노... 저런 게 해놓은 거 아닐까요? 굳이? 쓸때 생기는 프레임 드랍이 더 심할텐데 그니까 러그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셔놓으면은 서브플레이 좋아지는거 아닐까요? 좋긴하죠 장기적으로 봤으면 그런데 굳이 구직... 무슨 선택지를? 왠진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넣겠죠 어, 기전지가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또 온다 블랙피이 저기 멀리서 블랙빛이 날아다니깨 요즘 그 아르마 거기 도미니션 아직 서버 있어요? 있긴 한데 사람이 없어요 아 있긴 있어요? 한명 하던데 한명 가끔 서버 이름 뭐예요? 서버 한국 서버인데 어디랑 한국, 서버. 한국 액자 이름 에? 가보셨어요? 예 어때요? 별로. 별로 아저피 PV이라 사실 할 것도 별로 미션 똑같아 그냥 있자리 미션들이 여러가지 아, 웹헌이 많다는 점 모든 것이 있다는 점아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럼 뭐 빅보스 서버랑 똑같은 거네 거긴 어드밋니 어디, 모든 것이 있다. 어둠이 망하고 있고 뭐. 어, 어둠하고 부어둔. 뭐야 이거. 사실... SV가 어딨지? SV. 그냥 갈까요? 그냥 가져온거야. 가정... 맘도 없는데. SEOV. 말하라 아이고야잘안 <웃음> 내도 역시 BTR이야 공중지비를돌아내데더 멀쩡하네 야.. 여기서 느끼는 거지만 그걸 잘해야 돼요 안전벨트 <웃음> <웃음> 아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웃음> 안나라가? 이렇게 굴렀는데 얘가 뚫려있는데? 붙어있어? 자석이야? 그냥... 거의 뭐... 못... 레이서들이 한안전벨트한게 아닌가... 그 정도가 아니고서안 날아가 안전벨트를 한세개 되는 것 같은데? 허리 하나, 어깨 하나, 다리 하나... <웃음> 그 정도는 해야지 안 날아갈 텐데... 내릴 때는 한 번에 내려요... 이식인가 이거? 착 착하면 되는 건가, 기계인가? 그 e s p 스펙트 a b l e s 음... a r 3만? 3만? 3... o u n d some man? Some man? s Kong Kijo? Eh. I'm going to go to Hong Kong. i 폭탄물 팔고, RPG 팔고, 이거밖에 없어요? 음. 우리는 뭐... 탱크 있는 줄 알았지 탱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 음. 레귤러 써보니 딱 탱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세요 음. 택시 왔나? 싹다 팔아? 뭐라 네. 안 썼거든. 뿌라레고 뭐 있어원래 네. 팔아요? 싹다 팔아요? 팔아요? 얼마 줘요? 10만 원은 주나? 예, 네. 딱 15만 원. 어... 반띵해드릴까요? 아이 5천 원. 2만 살게요 베만스에요 베이스에 넣어만5지 원. 만 5천 원. 돈만 5천 원. 2점프천 원. 2신나천 원. 2만 나천 원. 2만 5천 그냥 점프해 버2